네, 이런 거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그렇죠? 편해. 그렇죠. 가자마자 외국인 샵에서 만약에 일한다면은 외국 손님을 받을 때 까다로운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연, 주의할 점이 생각하자면은 Hey everybody. This is Gusev. And I'm a hairdresser and I've lived in New Zealand for 17 years and I also uh, lived in Australia for 3 years. I worked as a hairdresser in Sydney. and today i'm going to talk about life in Australia as a u s t r a l i 고객들을 봤을 때 한국이랑 비교하면 고객들이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인가요? 당신은 누구십니까? 어 어떻게 보면 유효한데좀 까다로운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연, 주의할 점이 생각하자면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우리나라 보통 이제 샴푸할 때 예를 들어 염색을 끝났어 음. 아니면은 뭐 시술을 뭐 시작할 때 이제 샴푸 린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그 남자 커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일단 커트 하기 전 샴푸를 한번 딱 들어가요 음. 그 다음에 커트를 들어가 음. 그 다음에 뭐해 후 샴푸 마무리 샴푸 없어요 <웃음> 마무리 샴푸 없어요 아, 드라이기로 그냥 막다 털고 머리가 얇기 때문에 금방 날라가요 털고 아뭐 스펀지로 다 털고 거기는 스펀지 안 쓰고 뭐털이게를 써요. 털이게를 아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털고 와 털고 지금 바르고 끝이. 마무리 아 샴푸가 없어안 안 해도 돼. 굉장히 편하네. <웃음> 그렇지. 편하네요. 그렇지. 굉장히 편하지.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게그 샴푸할 때 샴푸를 꼭두번해 줘야 돼. 한 번에.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거품을 내고 거품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거품을 또, 내서 그걸 바로 투 샴푸 two shampoos and a conditioner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울 때 아, can i have, give me two shampoos and a conditioner 하면서 이렇게 약간 누우면서 이렇게 꼭 말해요 한 번만 해주면 어 말도 없이 만약에 너 어, 그냥 샴푸 한번 해서 딱헹거가지고 끝내버렸으면 물어볼까요? 어? 나 샴푸 두번 했어? 어, did you give m 막 이러면서 의심스럽게 하면 그럼 어떻게 긴장 <웃음> <웃음> 샴푸를 자주 안 하잖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한번 왔을 때 첫 샴푸가 거품이 잘안 나. 그러니까 첫샴푸를 조금 이렇게 해서 한번 샴푸 한 다음에 음. 대충 해도 돼. 어쨌든 대충 거품 내고 한번 깨끗하게 헹군 다음 아니 대충 한번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두, 아, 네. 두 샴푸 두 번째 샴푸해서 해줘야지. 그래서 두 샴푸 두번꼭 애들이 이건 꼭 지켜야 돼. 염색 끝날 때 그리고 뭐 모든 음. 커트 하기 전에 두 샴푸 그 다음에 음. 린스 린스라고 안 불러. 컨디셔너 네. 린스라고 안 불러요. 그리고 컨디셔너라고 불러요. 린스. 음. 이렇게 해서, 보통 이런걸 지키지 이런거 미리 이고 가면 서 이렇게 해마해 해서, 이렇에서이렇에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이렇 이렇게 서이 해서, 이렇에서이 해서, 이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게해 투 샴푸스 앤 컨디셔너 어 괜찮아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 <웃음> 드라이기를 가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<웃음> 가서 이제 쓰던 거들고 가면 전압이 안 맞아서 고장 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? 가져가기 전에 네.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한국에서 x x 을 챙겨가세요 음. 그게 진짜 좋은 볼 꿀팁